당뇨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. 병원에 갔는데 당 수치가 353인가 나왔어요. 언제요? 6월 20일 날. 6월 20일 날? 네. 그러고 6월 20일 날당화수 시켰죠. 제가. 어. 아.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한 10개? 눈이 침침하고 네. 막 가슴이 막 뜨겁고 아. 입안이 막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아. 오줌을 하루에 한 30번? 아. 그게막 그러니까 저혈당이 막 오더라고요. 뭐 어지럽고 아.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고 그래서, 아,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. 근데 이상하게 혈당량을 먹기싫더라고요저 어.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딱 먹는 거 봤거든요. 예, 예. 먹자마자 막 바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? 내가 두 병을 딱 마셨는데, 한, 한 40분, 50분 전에 벌써 눈이 틀리더라고요. 눈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껌 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끈적끈적했어요. 네. 근데 한, 한 시간 지나니까 눈이 안복뽁하더라고요 좀맑아지더라고요 많이. 그 다음부터 9병 10병씩 먹었는데 한 4일을 있으니까 정상이더라 눈이요. 가슴 답답하고 막 불타고 막혀 마르는 거는 한 10일 지나니까 다없어지더라고요 그게요. 정상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. 본인이 느끼신거예요 엄청나게 느끼죠 지금. 오. 지금 막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. 막 뭐라 다할수 있을 것고 <웃음> 새벽에 이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딱 찾아가지고 두 달간 이걸 한번 보자. 약 먹지 말고. 뭐 처음에 두 달간 뭔 일이 있겠나? 네. 그래서 먹기 시작했죠. 제가. 먹은 뭐 지금, 지 10, 아 20일이 안 됐죠. 한 10? 8일 정도? 네. 아. 그냥 약안 먹고 뭐 방법이 없을까? 이때 유튜브에 당뇨를 쳐봤죠. 네. 러니까 이게 딱 뜨더라고요. 이 동영상이. 네. 뭐, 배도아시 막 뜨고, 네. 뭐, 배도화시. 막 네. 나오더라고요. 네. 설마 속이겠나? 네. 이 사람 진짜 거짓말 하겠나? 네. 제가 생각해도 한 200% 이상 만족해요. 진짜. 아. 지금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? 저녁은? 저녁은 한, 한 시간 전에한 시간 전에? 네. 뭐 당한 수람몇 드셨나요? 두병 먹었죠? 아, 혈당을 한번 재볼까요? 그럼 제가 지금 한 17일 만에 재보는거죠? 네, 좋습니다 예. 이걸로 145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지금 145 식사 하셨는데? 한 시간 전에 했죠 저도 닭살 도는거 보세요 <웃음> 닭살 도는거 보세요 와내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진짜 아, 기분 좋으시죠? 아니, 이렇게 될것 될 같았어요 진짜 아... 몸이 틀리니까 진짜 보통 쿠팡에서 구매하시면은 한 박스 500ml 한 박스가 5만 원인데 저희 한국 농산 TV에서는 지금 2 플러스 1 행사하고 있으니까 3 박스를 10만 원이됩니다3 박스 그렇죠. 10만 원. 예. 또이3 박스 드시면 이게 한달치요 사실은. 예, 예. 저희가 두두병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드셔 갖고 더좋아하시 분이 있으니까 아, 두병 이상 드시면 됩니다. 많이 먹으면 혹시나 제일 당 오는 게 아닌가? 음. 아,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막 계속 드시면 돼요. 어. 드시면 그냥 좋아져요. 내가 경상도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진짜예요.